안녕하세요.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쉬운 스윙 만들기 그리고 컴팩트한 컨택이 좋은 컴팩트한 스윙 만들기가 아닌 바로 원 포인트 레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턱인데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턱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턱의 높이라든지 턱의 위치라든지 턱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잡기가 그리고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을 막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턱을 신경 써 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그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자 이렇게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자 몸과 공과의 간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턱을 이렇게 숙여주고 셋업을 잡게, 잡게 된다면 백스윙이 들어갈 때 왼쪽 어깨가 내 턱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턱을 밀고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만큼 내 상체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또 턱에 닿을 때까지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한번 턱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방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신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좌우로 이동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컨택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라 하더라도 공의 방향이 굉장히 어 왔다 갔다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겠죠 슬라이스나 훅이 되게 쉽게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셋업을 잡을 때 항상 턱을 적당한 높이로 들고 있어줘야 돼요 자, 이래야 턱과 여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으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조금 더 편하게 지금처럼 움직이게 돼요 방금 스윙할 때 보신 것처럼 지금처럼 머리의 위치가 최대한 변하지 않고 나의 몸이 좌우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 더 쉽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셋업을 잡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턱의 높이를 일정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보시는 것처럼 턱의 높이를 들어놓으니까 백스윙할 때 어깨가 턱을 건드리지 않아요 자 이때 우리가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라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보니까 머리는 잡아야 되고 특히나 정수리를 잡으려고 많이들 하시죠 머리는 잡아야 되고 턱은 움직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시는 백스윙 처럼 왼쪽 어깨가 턱을 건들기 때문에 턱은 이동을 해요 근데 정수리는 잡아 놔야 돼요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지는 동작이 되게 쉽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몸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스웨이 동작도 나오게 되고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백스윙도 굉장히 쉽게 나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리버스 피봇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몸이 반대로 뒤집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턱을 숙여놓고 스윙을 턱을 숙여놓고 머리를 잡고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뒤집어지거나 골반이 빠지는 동작이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도 정수리는 잡아놓고 턱을 안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뒤로 움직이고 턱은 앞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몸이 뒤집어지면서 피니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피니시때 앞으로 클럽을 뻗어내지 못하고 팔로우가 위로 올라가면서 몸이 뒤집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셋업 때 턱을 조금만 더 높게 올려주시고 그 턱의 높이를 유지만 해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머리를 잡아놓고 몸이 뒤집히는 동작이 없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다가 못한 내용인데, 공간이, 간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셋업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스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몸의 높낮이가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라 거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뒷땅이 나기가, 그리고 탑볼이 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높낮이 이동을, 동을 잡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수리를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게 아니라, 턱의 높이를 잡게 된다면 턱과 공과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의 높낮이 이동이 전혀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지금처럼 간결하게 스윙이 나온 거를 방금 보셨을 거예요. 네, 머리 전체를 잡는다고 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턱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놓는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시게 된다면 혹은 거울을 보면서 머리 전체가 아닌 턱이라는 특정한 부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하는 연습을 좀 해주신다라면은 아무래도 전보다 조금 더 몸의 높낮이 이동이 없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좌우 이동도 없이 조금 편하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포인트, 턱. 턱을 잡고 스윙을 하는, 스윙을 하는 연습 그리고 턱을 들어놓고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전보다 조금 더 몸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 없이 조금 더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범스골프 이경범프였습니다.